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논입니다 어 먹을 게 간당간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적인 것들 좀 보완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지금 저희가 이곳 해안에서 고기를 좀 빠른 속도로 낚아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급수탑을 통해서 물을 가져왔었죠 근데 이제 다시 생산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늘러놓고요그 전에 고민인 게 있어요. 잠깐만. 어 여기는 아까 갔던 데고. 사람을 구해야 될까 말까 솔직히 고민이긴 한데. 음. 어찌 하면 좋을까요? 지금 8명이라서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좀 고민이긴 한데. 음. 한번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고기만 납고 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여기 있는 고기하고 이 연구 포인트만 얻은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할게요 지금 플라스틱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자원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어리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아이고 이 와중에 벌써 고기가 거주.. 그 고기가 머무는 데가 한곳이 사라졌죠 큰일났네요 자.. 어? 잠깐만.. 벌써 가져갔다고? 말도 안돼 근데 어디 갔어? 아 여기다 보관을 해놨네요 어우 빠르네요 자 그러면 다시.. 그래 고기를 낚으러 가야지 우리 시간이 없잖니 저희가 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 연구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초반의 생각은 여기에 나사가 사용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재염기는 파이프를 사용하죠. 그러면 파이프를 만들려면 고철 대장간이 필요합니다. 고철 대장간이 필요하고, 더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총20몇 포인트가 들어갔죠? 26 포인트가 들어가고, 그때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고기 만드는데 해초가 들어가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좀 나중에 판단을 해봅시다. 이 아이는 빨리 만들 수 있겠는데, 포인트가 또 엄청 많이 늘어난지라 좀 쉽지가 않겠네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고기. 고기 빨리 날라야 된다, 우리. 우리 빠른 속도 이동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자, 이렇게 놓고, 연구 포인트도 미리 얻어 놓을게요. 12포인트? 나쁘지 않죠? 이거 2 1포인트예요 고기가 먼저냐 물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긴 한데 제 생각에는 물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고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고기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난리 났죠 큰일 났어요 음 알고있어 알고있어 기다려 자 우리 갈매기 친구들은 음. 적당히 키웁시다. <웃음> 안될것같아 이거. 좀 패치로 조금만 먹 적게 먹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 고기빼 안 나가고 뭐하니? 지금 나갔죠? 아이고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 났는데. 먹으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생각보다 먹는 거를 좀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 그래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자, 지금 정어리가 얼마나 있지? 네개 4개 있죠? 네 개로 버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고기가 사는 지역도 지금 다 수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연구소를 한번 해금시켜 볼게요.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구 담당하는 사람 있나요? 있을텐데 니가 하는게 어때? 뭐 연구 알아서 하겠죠 그러고 난 후에 음.. 여기 말고 여그 연구소.. 뭐라고 해야되죠? 도서관이 두개가 연달아 붙어있던 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아마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해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또 머리가 아프죠 제 생각에는 음 그냥 해초를 이용해서 초밥을 만드는 곳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고기 하나하고 해초 하나로 그 먹을 게세개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편이야. 1.5개씩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한번 지켜봅시다. 몇개 남았니? 고기 여기 남았죠. 여기는 이미 다 정복을 한것 같고. 이 사람은 좀 아쉽지만 구조할까요? 구조할까 말까? 구조할까 말까 고기도 다 먹었니? 다 먹은 것 같죠? 안되겠다. 구조 한번 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반자촌 오아시스 여기 말고 어디였더라? 그래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아닌데 또 헷갈리죠 <웃음> 에라이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어 여기 있네요 자판자좀 반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시다 일단은 우리 의 소개할 일은 다한것 같으니까 바로 이동할게요 사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 구하긴 합시다. 구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아 잠깐만 어, 아, 이렇게 고기 있으면 고기도 챙기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움직입시다 아니 잠깐만 너무 멀잖아 그러면 에이 바로 이동합시다 구조하고 바로 출발을 준비할게요 음 그전에 지금 연료가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연료도 만들어야겠죠 갈아넣읍시다 플라스틱 고기가 좀 많이 쌓여있어서 별일은 없을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메시지 뜨면 바로 이동할게요얘 예, 구조하러 가자 어디갔냐며 이제 일손이 남아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별일 없을거에요 먹는거 왜이렇게 부족하니 이거 큰일났네 그래서 연구는 했니? 어 연구했죠 자 건물 하나 만듭시다 자 이쪽에 새로운 고철 대장까지 생겼는데 이 아이를 이런식으로 하나 만들게요 짠아 그만 먹어 얘들아 너네 너무 빨리 먹어 자 요리에 집중하는 사람은 좀 고용을 할게요 이제 가면 갈수록 요리가 좀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할것 같아 요 그래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정어리도 좀몇개 만들어줄게요. 도착했나요? 도착했죠? 자, 바로 이동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어디로 가야되나? 그래, 여기로 먼저 가야돼요. 자, 일단... 고기가 좀 필요하니까 고기를... 이거 오아시스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동합시다.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참 좋네요. 갈매기 친구고, 도서관 어디 있니? 아, 도서관 이쪽에 있네요. 여기 두개 있죠. 저기도 언젠가 이동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섬이고, 판자촌. 그래, 그렇다. 자, 일단 어휴, 연료들을 많이 썼네요. 음. 판단해봅시다. 아무래도 이 케밥집을 좀 여러개 만들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기다려봅시다. 레드마크 우선 물 먼저 털어볼게요. 여기 물이 좀 있을텐데 어? 아 되는구나 다행이야 이렇게 놓고 자 기름은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얘 누가 물좀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얘들이 빽거리고 있는데 음. 빨개 지대까지만 기다립시다 야 너네 정말 주파수가 높구나 남물를 가져오면 행복해질 것 같고 자그 아, 다음에 해야 될게 있죠 자 이런 거 여긴가요? 어디야? 음, 여깄네요 자 고기는 다 챙길게요. 고기가 급하니까. 고기가 또 어디더라? 이쪽하고 여기죠. 있 여기 있네요. 고기는 다 챙깁시다. 시간이 없어. 아직 음, 빨간색 아니죠?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물 왔으니까 너네들 좀 쉬자. 너는 쉬어도 될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합시다. 자 이런 거 빨리 치워주시고. 다행이죠. 이제 저희가 8명인데 한동안은 받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쉽지가 않다 자, 그 동안 여기서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치 내려볼게요. 어, 고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구나. 좀 음,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먹을 게 부족하죠?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고기를 말려 먹을 수도 없고 이러면 임시로 생선 꼬치를 하나 더 만들 수 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더 지읍시다 나중에 하나로 커버가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임시적으로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밥 먹읍시다 얘네 배고프대요 자밥 먹자 아 그리고 나서 여기 주변에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자촌. 먹을 거 있죠? 이거 챙겨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도 눌러노... 눌러놓을까요? 눌러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니고 어 여기도 연구소가 있네? 아, 맞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 여기 고기도 많고. 어 이렇게 이동하면 딱이겠네요. 그쵸? 여기 오아시스도 있고. 아니, 워터워터도 있고. 좋네요. 우리 고기는 최대한 챙깁시다. 자, 연료 가득 찼죠? 나쁘지 않네요. 그거난 후에. 여기는 벌써 다 만들었니? 잉, 연료로 장작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 돼. 장작 생산 개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 30개로 늘립시다. 40개? 40개로 늘립시다. 자, 오아시스는 다 처리가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무한정은 돌릴게요. 덩어리는 한네 개씩만 만들고. 끔찍하네요. 이렇게 먹고 산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제 생산 속도가 두 배로 되니까 한동안 좀 빠르게 생산이 돼가지고. 이런 경고 메시지는 안뜰 거예요, 한동안.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목공소에 있는 애들이 그 나무 만드는 데 집중하고 두 명이 물 생산하고 두 명이 음식 생산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운반, 그 운반 같은 경우는 이 갈매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둬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자고 있다가 조금 있다 다시 옮길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까득까득 차면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만 더지시다 답이 없어 여기다 하나 짓고 밧줄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밧줄 네 개만, 아니, 다개 만들고, 그 다음에 장작을 무한대로 만들도록 지시 내릴게요. 아이고, 장작이 없어요. 장작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만듭시다. 시간있을때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두번째 물고기 사는데. 아 여기도 고기가 있구나. 아 이렇게 많은데. 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에이 포기합시다. 쓸데없이 자원을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마치 고블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음, 그래도 나중에 다 사용할 자원들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쌓아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자그 음... 밧줄안 맞으니? 얘 만드는 애 어디 갔어? 잠깐만요 생산 레벨이 다 낮구나. 큰일 났네. 역할 좀 재지정합시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이걸로 하자. 자, 재지정의 시작 시간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먹을 거 운반 먹을 거 운반 물물 물. 운반 운반 이렇게 놓고 제작자 제작자 운반 운반 그니까한 명이 탐사 주는 것도 시킬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러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연구 포인트. 연구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연구는 물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말뭐 알아서 되지 않을까요? 자 만들기 시작했죠. 이거 끝나면 이쪽으로 가서 받추라고 장작을 만들겁니다. 잠깐만 그 전에 고기 이제 한군데밖에 안 남았고 여기는 가고 있니? 어 가고 있네요. 연구 포인트 미리 가져왔고 먹을 것만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물이 잠깐 동안 생기니까 정말 좋죠. 자 그러고 나서 얘들은 이제 만든 데 집중을 할 거예요. 참 보기 좋아요. 자이도좀지워주고 이제, 이제 밧줄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작을 만들면 여기 고기 만드는 데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빨리 하자 시간이 없다고 얘들아 얘들이 배고프면 우리 문제가 생기단다아얘 너네들은 또왜 정어리 몇개 있나요?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으면 괜찮아 제 고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 자 나머지 고기가 모여 있는 때까지 다 어획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 성탐사 통해서 먹을 것만 얻고 바로 이동하면 되겠죠. 연구 포인트는 당연히 얻었고요. 자 그래 빨리 치워야지 이동이 가능하지. 만 이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물건을 가져올 때 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빨리 이동이 가능할텐데 으아 하필이면 왜 음식이 아닙니까 뭐 고철도 중요하긴 한데 좀 아쉽긴 하죠 아 고기 벌써 모자라? 말도 안돼 이렇게 있잖아 아직 정어리가 24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별이 없을거야 너네 좀 얼굴 다 변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 근데 장작이 이렇게 모자랄까? 두, 곳, 두 군데서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나중에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치워야지, 우리 탐사를 마무리 짓지.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요. 이번에는 꼭 음식을, 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중간에 끊고 바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도 좀 부족하니까 좀 챙겨주고. 이게 어디갔니? 여기도 정리하고 좀더 좋은걸로 건조대를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테스트 해보죠 먹을 거 가져왔니? 에라이 안 가져왔죠? 자, 얘들 다 노란색으로 변했죠? 이제 먹일게요 이제 먹이고 여기다 5개 생산할게요 잠깐만, 먹이는 사람 어디갔지? 다 나갔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나갔니? 잠깐만, 나갈 리가 없잖아. 됐겠죠? 어디보자, 뭐 남았을까? 아 먹을 거두 개.. 아.. 이러면.. 곤란하죠.. 물론..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곤란하죠.. 여기다가 좀더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없애고 교차합시다 이거 어디가니? 캐치하기 누를게요. 자, 판자촌도 마무리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연구 포인트를 어디로 갑시다. 이 와중에 연구 좀몇개 만들어주고 됐어.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가야할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일단 고기를 최대한 많이 먹으면 좋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되겠죠? 자 이동합시다. 야 연구 포인트가 두 개씩이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서는 나사라던가 기타적인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냥 연구 포인트 빨리 얻어보고 여기 가능 좋아요. 아 좋네요. 물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나서도 얻을 수 있고 이러면 나중에 연구 포인트 먼저 얻고 열개열두 개씩 있네요 이쪽도 연구 포인트 해금 시키고 이제 고기 낚을 수 있는 데가 세 군데죠 여기 한번 볼까요 되니? 된다. 아저 그만 이거. 여기하고 이쪽에도 있었는데 하나 둘셋 여기 했고 아 그럼 맨 위구나. 자맨 위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게요. 자 저희는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되기를 하면 별일 없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창고가 또 가득 찼어요. 물리한 것도 없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하나만 더짓고 이거는 뭐 내일쯤 완성이 되겠네요. 어찌 됐건 고기도 좀 많이 생기고 뭐 나무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좋군요. 아마 이 상태로 좀 유지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연구 포인트가 팍팍 쌓이면 하나 둘씩 그 건물들을 해금시켜서 좀더 좀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사실상 고비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